스 e r 즈 안녕하세요 2층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어, 왜 이러냐고요? 사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예요 좀 빨리 왔어요 오늘 팀원들의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What's in your bag? 컨텐츠가 하고 싶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지금 팀원들이 들어오는 족족 가방을 뺏어서 어 무슨 가방 내나? 안에 뭐 들어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팀원들 가방 보라 가실까요? 스 e r 즈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야, 왜 궁집자 1등 지금 9신대 이워있어 <웃음> 원래 일찍 오거든? 입만 벌리면 가방 어? 잠깐만 줘봐 가방 가방 네. 검사를 해도 돼? 어쩔 수없 할거야 궁집자의 가방입니다 여러분 블랙코브 제품인데요 이거 리얼이죠? 리얼. 아 이거 리얼 아닌데? 짜인. 이거 리얼이라고? 내가 사랑한 티셔츠. 아, 아무튼 책이 있고요. 티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어. 읽고 있습니다. 그치? 오빠 리얼 깔끔하다. 이런 것도 들고 다녀 남자가? 아, 그 집에 있길래 갖고 왔어어 하드 드라이브. 잠깐만. 뭐 들었어? <웃음> <웃음> 아나나나나나나나나리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니나나니나나니나니 <웃음> 아... 어, <웃음> 네네네네 네네네. 조용히 써주세요 어, 네네네 아 여러분 아쉽게도 찐텐이었는데 내가 촬영 혼자는 처음이라가지고 마이크를 날렸어 진짜 같은. 챙겨줬어 왔다 왔다 누구 방금 들어왔어? 누구인가? 어 매니저님 일찍 출근하셨네요 잠깐만요 가방 좀 갖고 와봐 가방이요? 가방! 왜? 가방검사! 빨리 줘! 매니저님의 오, 조그만 가방! 이거 밈 신상인데 어 벌써 메고 다녀요? 어? 아 잠깐만! 왜? 아, 이거. 잠깐만 왜? 촬영이 있어가지고 흰 아. 양말이 이제 필요합니다 회사흰 양말 많은데? 아, 수상해! 아, 가득이 아. 가득이 가득이 가득이. 오,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냄새야? 절그럭거리는 <웃음> 걸 별로 안좋아해 얘는 왜 따로 돌아다니죠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 여분의 아, 마스크! 아 그리고 요, 요거 어, 네. 아, 그리고 요건 뭘까요? 안경이에요 안경, 안경. 아, 뭐야? 이건 또 이건 이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 왜요? 머리 이제 저는 이제 볼륨 별로 없어 가지고 아, 아니 없어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수고하셨어요. 조용히 밖에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어. 또 왔어, 왔어. 저기요, 방금 출근하신 분? 어, 어, 어 새로운 아, 기획자님. 아, 가방 좀. 가방. 어, 새로 산 거를... 자, 새로 산거 어, 비싼 가방. 얼마였지? 한 25만 원. 25만 원? 지금 내손요거두개만 한데? 아무튼 포터 가방을 메고 댕기시는 우리 기획자님. 어, 어디 보자. 뭐, 로또? 아, 아직 안 돼? 안 돼요? 안 돼, 로또 또 또. 또. 아, 뽀짝한, 뽀짝한. 이건 뭔데? 숙 <웃음>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 오아 근데 우리 남자들 되게 잘 챙긴다 립밤도 쓰고 관리. 자기 관리 포, 포스트 바이오틱스 뭐해 주는 건데 아침에 이제 이거. 변비야 아니 이건 치약인가 선크림 아뭐 재밌는 거 없었어 아 이거 나줘 로또 로또 되면 반띵 반띵 오케이 오케이 반딩. 감사합니다 조용히 밖에 개셔 주면 돼요. 네. 빈스 빈스 빈집 짜왔어요! 가방검사 괜찮은? 잠깐만 이거 짰어? 매니저님이랑 왜 커플백임? 이것도 밈 거잖아. 이거 PPL 아님 여러분? 아니 이거 든게 없어. 그럼 제 필통. 필통? 와 추억이다. 이거 면뚜기. 이걸 왜 들고 다녀? 에브리데이 <웃음> 노트 매일매일 건강 체움 견과류 중요하지. 이건 뭐야? 이 입에 뿌리는 거 강추 이거 괜찮음! 깔끔해 깔끔해 아무튼 뭐안 걸리셨네요 아 근데 이거 들고 다니는 건 리얼이다 어? 누구 왔어? 들어와 아 안녕? 훈집자의 등장! 훈집, 훈집스 훈집 가방 안 줘봐! 안 나오잖아. 어? 가방 가방! 기브 미더백! 왜? 가방 검사하는... 데 아이씨! 잠깐만! 어, 이거가 내가 알기로 라프시몬스 이스트팩 그거죠? 왜 들고 다니 이걸 다? 왜? 벽돌 들고 다니는 건데 얘? 하, 아이패드... 아, 신형 맥북! 이게 신형이라는데... 뭐 좋아? 좋지! 나 진짜 궁금한데 이게 다야? 이게 다지... 아이씨! 빨리 가져와 아... 아, 쥐각생 커먼 가방 검사 타임. 해칭룸 리버시블 가방. 이게 진짜 리얼이다. 연습자가 가방을 보통 안 들고 다니는데 가지고 다니는 때면 아이패드가 꼭 들어 있고요. 스페어 마스크 다 들고 다니네. 아가 당이 많이 떨어져. 이어폰, 립밤. 리스테린사리스테린더맛 있어. 그리고 음, 에찌지가 지금 아 그리고 아 다들 이렇게 이게 이게 원래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잠깐, <웃음> 너가 가서 정리해. 이거 하나만 먹잖아. 가세요, 가세요. 일하세요. 네. 일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뭐? 오늘 컨텐츠는 빨리 님들링. 빨리. 나 아, 별거 없어. 자, 신발. 가방에 왜키만이도 갖고 다니새 거. 그리고 립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아니, 재미없어. 우. 우. 우. 오빠 가방이 제일 재밌었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팀원들의 모든 가방 검사를 끝마치고 왔는데요. 원래 이러진 않아요. 막 가방 검. 그런 올드한 스토커즈 아니지만 그냥 요즘 무슨 가방 들고 다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들 가방에 뭐가 있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몰래 몰래 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도 혼자 촬영할 수 있다고!